혜이 hey, 매운맛의 대표주자 불닭볶음면에 새로운 맛이 나왔네요 제가 늦게 발견한거지만요 내가지 치즈 불닭볶음면 우성은 명강수천스프 2개인데 4치즈 보마스고애 액성소스스프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어떤 뜨거운 물이든 괜찮으니 뜨거운 물용기표시선까지 넣고 전자레지에 넣고 우리집은 실매가 같으니까 3분 누르고 시작 눌러주고 다닥대면 꺼내서 앞서 설명한 스프들다 때려넣어 주시고 입에 좀나 비벼해 주시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면이 로조 떡볶이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매운 강도 자체는 꽤 약한 편입니다 맵질이인 저도 눈물이나 콧물 한 방울도 안 흘릴 정도로 꽤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맵기인데요 아 그래도 천알버원짜리여도 라면 양이 너무 적다 어떤 기반은 잘 살렸는데 양이 좀 적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음식의 구실하곤 안 합니다 저 진짜 깔땐 까요 그래도 어우 oh, 일쌍